아 이거 다끓려볼 거야 음. 안녕하세요 호박 수프할 거예요 그 호박도 넣고 고구마도 넣고 또 이거 호두도 넣고 땅콩도 넣고 고소하라고 먼저 호박 껍데기부터 벗겨볼게요 난 이걸로 벗기는 게더 편하더라고 잘 벗겨져 이걸 벗기면 여기 상했나 봐요 이거잘 벗겨지잖아요 음. 이, 이, 이 칼이 잘 들더라고 다른 것보다 이게 더잘 벗겨져 벗겼다 치고 응 음. <웃음> 이런 식으로 벗기는 거야 이게 진짜 단단해 호박이 내가 짜게? 응 이거 여기 덜 벗겨진 거는 칼로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좀 이게 상하려고 이거 멍들었네 이거. 사료제가 며칠 됐거든 그래가지고 이거 호박 밖겨 아니. 고구마. 고구마? 응. 이게다 넣어볼까, 하나데 졸리네. 응? 졸려. 헤헤헤. 잘때 됐나? 한참 클 때라. 헤헤헤. <웃음> 내가 어디, <보네>, 진짜. 하하하하. <웃음> 야, 응. 한참 클 때, 이제 한참. 이제 늙어간다, 늙어가. 이거 응, 성장기야, <웃음> 성장기. 하하하. <웃음> 야, 미치겠다. 아이고. 이제 늙어갈 나이에 한참 큰다네. 미치겠네. 네, 이 차가인데, 이가있이채가 있는데. 이있어데이차네잘라이 차가 면 되나? 이 차가 있는데. 이 차가 있는데. 이 차가 이가있이 차가 있는이차는가는이 차가 있는이차는가는데이 차가 있는데. 이 차가 있이가 있는데. 가지고또하는 거야 지가 그게 계속 나오는거같지 냄비가 좀 적을 것 같아요. 큰데다 끓일까? 적을 것 같네. 응? 적을 고, 것 같아. 고구마 이거 다 녹할랑이. 응. 음. 이것만들고 고구마 이거 내가 먹을 거야. 응. 버터 녹여가지고 버터를 볶아야지. 버터를 볶아야지 고소해. 냄비가 이거 적어서 큰데다 옮기는 거야 여기다가 따는 거예요? 응. 많으니까, 냄비가 더 적으면. 물은 안 넣어? 넣을 거야, 볶고다가이렇좀 네. 볶다가요, 우유. 소가 이렇게 잠길 정도로 으면 돼. 이 정도. 이게 뚜껑 덮으면, 이제 넘으니까, 그냥 끓여야 돼. 그냥 갈면 이렇게 끓여? 근데 끓이다가, 저거, 갈아야지, 익으면. 익으면. 끓여갖고 이거만 이게 요좀 익었어요 근데 그렇게 푹 안익어도 괜찮아믹서기에갈아야되니까불 끄고 다 넣을거야 국물 국물까지 다 넣는다고? 음, 딱 응. 음. 여기 믹서기는믹서기에서도 그, 그, 호박죽 끓여 여기서도 끓어 걔 뜨거워도 괜찮나? 응 어, 이거 여기서 끓인다니까아 거기서 끓인다고? 응 어, 여기서도 끓여 믹서기에서도 끓어 이거는 내가 안 하니까 그러지. 믹서기에서 뭐 끓는 끓인다고? 그래, 호박, 날 호박, 어. 부글부글 싹 갈아갖고, 온도 올려놓으면은, 지가 막 부글부글 끓어. 믹서기에서. 냄비에 따로 불 필요도 없어. 어이고, 웃기네. 응. 어. 이게, 이게 그, 그 믹서기야. 갈아오세요. 아니. 야 아직 안 가? 아, 여기다가 이제 이거, 이거, 호두 땅콩. 안 가요? 가야지. 기다려, 갈아올게. <웃음> 이거는요, 이거, 그, 이거 일반 믹서기는요, 좀 체에다 좀 받쳐야 돼요. 근데 이건 안 받쳐도 이렇게 싹 갈아져요. 하나, 그 저기거 없이, 찌꺼기거 없이. 크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진짜 이쁘다. 이게 너무 돼. 그지? 너무 되니까 우유 마저, 우유 마저 있는 거를 딱 부숴고, 그래도 될것 같다. 으 이게요, 이제, 좀, 좀, 이렇게, 되게 드시려면은, 어, 좀, 하고, 이렇게, 묽게 드시고 싶으면, 좀, 멀긋하고, 본인의 취향에 따라사면 돼, 이거는. 너무 좀, 되면은, 좀, 좀 그렇더라고. 근데, 이보다 좀, 이게 조금, 물좀더 부셔야 될것 같다. 우유가 좀 모자라니까, 믹서기를 흔들어가지고. 진자 핥아 먹어야겠네. 이것도 이따가 국뜰건데뭘 어우, 음. 음. 고소해. 소금을요, 좀 넣어줘야 돼요. 예, 달게 드시고 싶으면 설탕도 조금 넣어주면 되고, 고소하게만 드시려면은, 소, 예, 소금만 넣고 드시면 돼. 이거 달아요 이것도. 이게 끓여서 이제 안성이에요. 밑에 누르라고 그래. 와, 정말 맛있다. 정말 맛있어. 야 너무 맛있어. 이게 딱 좋죠? 이 정도가. 떡 먹기도 좋고. 다주는 거예요, 이거? 응. 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냉겨. 어. <웃음> 그 약간 <웃음> 잣을 고명으로 이렇게 잣을 이렇게 해가지고 뿌려서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이거는 식으면은 이제 용기에 담아서 냉동 냉장실에 한 3일 정도 보관 이렇게 놓고 어 아침에 식사용으로도 이거 아침에 이렇게 한 그릇을 드시고 가면 좋아요. 음. 이렇게 어, 호박 수프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